Most of the guys when they s h o t here yeah. and then they n t h e don't wanna like the down pom, special make the video for me. Okay. That's why. Cool.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커트 주기와 다운펌 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용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매일 듣는 질문입니다. 우선 주관적인 생각은 불편할 때 인데요 이 불편하다는 건 길이가 자랐다는 거고 자라나서 다운펌이 사라졌다? 그럼 다시 다운펌 할수 있을 정도로 해도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남자이고 대부분의 남자 손님들이 오시며 다운펌을 하시는데 정확한 주기를 알려달라 하시면 저는 3주 라고 얘기합니다 어중간한 길이가 자라고 그걸 다듬고 다운펌 한 달까지 버틸 수 있다면 더 버티셔도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또 옆머리 미리수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mm도 다운펌 합니다 효과는 미미하지만 효과는 있어요 근데 보통 다운펌은 기장감 있는 머리에 하죠 제가 생각하는 김처럼 까맣게 만드는 길이는 19에서 25mm 입니다 저는 80% 이상이 19머리 미리 를 사용하고 수치 없고 얇은 모발은 25mm 를 합니다 옆머리가 길든 짧든 잘 어울리는 스킨페이드로 뒷부분을 그라데이션 만들어 주고 있는데 옆부분을 다운펌 바르고 정교하게 자르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볼륨이 없으신 분 머리가 어마무시무시하게 뜨는 분 커트 주기가 한달에서 한달반 사이이신 분 옆을 돌아 뒷머리를 보는데 머리카락이 튀어나신 분 okay, A little bit cold c o l right? Yeah. Mm. Your friend already gone to America, right? o oh, that one, yeah, yeah, yeah, yeah. Good memory <laughs> yeah. <laughs> <웃음> 이 고객님 옆머리는 15mm 정도로 짧지 않게 하십니다. 길이는 금방 그전 손님과 비슷한 길이입니다. 이분은 뒷머리 흉터가 있어서 감추기 위해 뒷머리도 다운 범하세요. 윗머리 길이는 비슷하지만 옆머리가 15mm이신 분도 느낌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분은 옆머리 19mm에 다운펌 바르고 뒷머리는 스킨페이드로 그라데이션 하려고 합니다 0mm부터 6mm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세요 이렇게 M자 탈모가 넓은데도 뒷머리도 깔끔하죠? 옆머리 라인이 깔끔해서 윗머리에 신경이 많이 쏠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미호였습니다.